십니까 오늘은 가격 차별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기업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 때문에 가격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행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격을 차별화하는 네가지의 유형과 전략에 대해서 크게 한번 알아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가격 차별화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차별화와 선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가 부각되고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격 차별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제품을 어떻게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것인가의 가격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치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가격 차별화의 문제입니다. 이런 가격 차별화가 시행되려면 그 가격 차별화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구조 내에서 어떤 타겟 고객에게 가격 차별화 전략을 시행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가격 차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의 차등화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격을 차별화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가장 많이 검토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고객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그 고객은 충분한 사이즈에 가격에 상응하는 대가가 가격을 내리면 그만큼의 기우, 기업의 이윤이 폭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에 반응하는 고객이 일정한 부분으로 존재해야만 타겟팅을 하고 고객을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재정거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정거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항공사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항공권이 10만원이라고 하고요. B라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는 11만원이라고 항공권이 판매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만약에 어떤 고객이 여기서 10만원짜리 항공권을 사다가 B라는 시장에서 11만원에 팔아서 만원의 이익을 취하면 가격 차별화 정책을 쓰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10만원짜리 시장에서 10만원짜리를 고객이 사다가 11만원짜리 시장에 대파는 행위 이것을 쉽게, 쉽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정거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대정거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가격차별화 전략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기도 하겠는데요. 가격차별화를 위해서 감소해야 되는 손실의 폭과 비용의 폭이 당연히 가격차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이, 수익보다는 훨씬 작아야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이 훨씬 궁극적으로는 많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가격차별화를 시행하기 전에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한 기존 고객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정거래의 행위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선행요건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가격 차별화의 전략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한번 보고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가지 가격 차별화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차별화의 전략은요 첫 번째로 생각해보시 여러가지 차원으로 가격을 나누어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즉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 유형의 제품이 아니라 무용의 서비스인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전략을 다차원 가격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용시간을 달리한다든가 구매시간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한다든가 심화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는 경우 극장에서 조조하는 일을 해주는 경우 또는 항공사에서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에 항공사의 티켓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차원 가격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해서 판매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는 소득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궁극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이 다 다르다. 이럴 때그 서비스를 차등화해서 가격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죠. 학생을 할인해 준다든가 골프장에서는 회원권을 가진 고객과 회원권을 가지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를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전략이기도 한데요.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전략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많이 살수록 싸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어, 많이 살수록 싸게 해준다는 전략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있었던 전략인데요 사실 은 여기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첫 번째는 가격을 낮춰주면 결국은 단기간으로는 손해를 볼것 같지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고 판매량은 곧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결국 경험 곡선에 의해서 원가가, 비용이 절감되게 되고 다시 또 가격을 할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매 수량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하는 전략은 많이 사용해오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조와 가격 전략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구조와 가격 전략이라는 것은 상품의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구조나 지불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마켓 전략의 일환으로 구조화시켜서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판매 수요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에서는 중고차를 중고차를 구매해주는 대신 신차에 대한 중고차 가격만큼은 할인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구조와 가격 전략이고요. 미국에서는 패러디즈 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의 공항에 있는 서점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리 e a d r 이라는 가격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공항에 대기하는 고객은 뭔가 모르게 정가를 주고 책을 사기에는 좀 아깝고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가를 주고 책을 구매하되 책을 다 읽고 도착지에 있는 서점에서 그 책을 영수증과 함께 제시하면 50%를 할인해 주는 그런 가격 전략을 구사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환영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조와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 전략을 할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차별화 전략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반응을 얻어내는 민감한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정교한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가격폭을 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했을 때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기업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을 차별화, 차별화하게 차별화 되면 직접적으로 시장에서는 고객이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고객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개량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해야만 합니다. 가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반응하는 정도나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런 가격 차별화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 차별화 전략이 갖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표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게 되면 다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가격을 전면적으로 인하하거나 내리거나 한꺼번에 정가를 표준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리거나 하는 극단적인 가격 전략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화 전략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전략 정도를 구체적인 사례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골디락스 가격 전략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것은 사실 영국의 전래동화에서 나온 유래한 가격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것이 원래 머릿결의 색깔을 얘기합니다. 약간 브론즈, 즉금 색깔이 갖고 있는 그런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가 우연히 길을 헤매다가 길을 잃고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곰세 마리가 살고 있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에 들어가서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먹을 것이 있나 찾아봤더니 아빠 곰이 먹던 주한 그릇, 엄마 곰이 먹던 주한 그릇 그리고 애기 곰이 먹던 주한 그릇이 있더라. 그런데 아빠 곰이 먹던 그 죽은 너무 뜨거웠고 엄마 곰이 먹던 죽은 너무 차가워서 자신은 애기 곰이 먹던 죽을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을 먹게 되더라. 마찬가지로 침대에서 또 피곤해서 자게 됐는데 아빠 것은 너무 크고 엄마 것은 불편하고 그래서 아기 것에서 자기 됐더라. 이런 식으로 소녀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중간 정도를 선호하는 행동동기 유발에서 유래된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 직접적으로는 중간 가격을 타겟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에는 고가와 저가 전략을 은근히 함께 깔아 놓는 그런 가격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중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가 저절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음, 명절이 왔을 때 가격 선물 세트를 기업은 기업은 궁극적으로 팔고 싶은 것은 5만원짜리 가격입니다 5만원짜리 제품을 팔고 싶어 할때 10만원짜리 구성품과 극단적으로 싼 만원짜리 가성품을 같이 제공하면 소비자는 10만원짜리는 왠지 부담스러워서 안 사게 되고 만원짜리는 왠지 모르게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적당한 가격이 5만원짜리일 것 같다 라고 해서 판매되어 보니까 5만원짜리가 가장 많이 팔려 있더라 이런 방식의 가격 전략을 골디락스 프라이싱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비단 과일 바구니 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에서도 골디락스 프라이싱 전략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예컨대 아이폰6는 시장에 출시를 할때 16기가, 64기가, 128기가의 저장 용량을 가진 제품을 동시에 출시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리고 있는 것은 주력 상품인 64기가 짜리였는데요. 거기에 부응해서 소비자도 16기가 짜리 저장 공간을 사자니 왠지 모르게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것 같고, 128기가를 사자니 가격에 비해서는 다소 저장 공간이 지나치게 넉넉한 것 같다고 인식해서 결국은 64기가의 저장 공간을 가진 아이폰6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런 결과는 결국 골디락스 프라이싱 전략을 적절히 구사한 아이폰6의 가격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또 하나의 가격 전략을 사례를 들겠는데요 이번에는 캡티브 프라이싱 프로덕트 프라이싱 전략입니다 캡티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탁 종속하는 거, 캡처하는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종속 상품 가격 전략 또는 쉽게 이야기 기하 위해서 기업 팔기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프린터를 판매하는데 프린터 가격은 프린터 생산 공정에서, 공정에서 나오는 가격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프린터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프린터를 구매한 고객은 이 프린터에 맞는 토너 사양만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린터 가격은 싸게 대신 그 프린터에 맞춤형으로 있는 토너는 고가형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토너의 매출액으로 프린터의 가격을 커버하는 가격 전략을 바로 캡티브 프라이싱 프로덕트 프라이싱 가격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는 정수기에도 있죠. 정수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 대신 2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하고 매월 필터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면도기죠. 면도기의 본체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가격이 나갈 것 같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고 대신 면도날은 비교적 고가입니다. 3중 면도날이다, 4중 면도날이다, 안정장치가 있다 그래서 이 면도기 본체를 쓰는 이상 이 면도날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그렇게 가격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 전략은 낮은 가격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 있,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대체제가 출현했을 시에는 상당한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필름 카메라가 지금은 없어졌죠 하지만 필름 카메라의 대명사는 코닥이었습니다 코닥은 코닥 카메라는 비교적 싸게 사양에 따라서 공급했지만 필름을 통해서 코닥이라는 카메라를 열심히 팔려고 노력을 했고 시장에서 성공받은 바 있지만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가 대체 기술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결국 코닥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은 카메라도 퇴출되어서 삼성 같은 대기업이 더 이상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지 않죠. 왜 그러냐면 대체제 기술인 휴대폰에 카메라를 장착한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캡티브 프로덕트 프라이싱 전략은 반드시 가격 전략을 구사할 때는 대체제의 출현 위험이 없는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 캡티브 프로, 프로덕트 프라이싱 전략의 핵심 전략은 다시 말하면 고객이 믿기 상품인 제품에 대해서 의존성이 높도록 하고 부속적인, 종속적인 제품을 팔므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이유를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핵심은 고객이 주 상품에 대한 의존성을 갖도록 그렇게 가격을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또 다른 가격 전략 중에 하나는요 번들링 프라이싱 전략 인데요 흔히 말하는 묶음 가격 전략입니다 묶음 가격 전략은요 흔히 마트나 슈퍼를 가면 볼수 있지만 사실은 그뿐만 이 아니라 도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정의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도 묶음 전략을 쓰고 있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예컨대 모 통신사에서는 가족이 모두 통신사에 가입했을 때는 묶음 가격을 통해서 가족끼리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묶음 가격 전략의 일부로 볼수 있고요. 또 어떤 놀이공원에서는 입장권만 구매하는 경우 또 입장권과 자유유용권이라고 해서 일단 자유 이용권을 구매하면 전 시설을 구매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또는 빅5, 빅6라고 얘기해서 입장권과 다섯 가지 놀이 시설을 이용해서 가장 많은 이용빈도가 높은 것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티켓을 구사해서 고객이 사실은 자유 이용권을 구매하지만 모두 다 이용할 수는 없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줄서 있고 하니까 이렇게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옵션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한 서비스나 용역을 묶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묶음 가격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피자를 팔고 있는데 각각의 피자에 대해서 이 피자와 콜라와 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물품들의 가격을 합보다 할인해주는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묶음 가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자 전문점의 입장에서는요. 예. 개별적인 고객에게 모두 하나하나 파는 것이 아니라 한 고객에게 여러가지 제품을 동시에 묶음으로 팔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폭을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고객 유치에 유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죠. 반면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슈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캔으로 되어있는 제품 세개를 묶어서 원래 개별적인 가격 합보다 싸게 해준다든가 동일한 제품을 묶었죠. 동일한 제품을 묶은 것을 순수 묶음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보통 명절 때 많이 보게 되는데 다른 종류의 제품을 묶어서 그 밖에 있는 주력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끼워서 팔게 되는데 이런 것을 혼합 묶음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합 묶음 가격 전략이냐 순수 묶음 가격 전략이라는 개별적으로 그 상품의 품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음, 예컨대 커피와 설탕과 같이 서로 관련이 이런 커피와 설탕과 관계를 보완제라고 얘기하는데 보완제의 관계가 있을 때는 순수 묶음 가격 전략을 많이 구사하게 되고 사과와 배처럼 서로 대체제의 관계에 있을 때는 혼합 묶음 가격을 많이 구사하게 됩니다. 보다 넓혀서 보면요. 제품 의 수명 주기가 도입기고 성장기일 때는 순수 묶음 가격을 제품이 극속도로 많이 확대되고 많이 판매되는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넓혀 나가서 쇠퇴기를 앞둔 단계에서는 혼합 묶음 가격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시장의 지배력이 큰 가격은 묶음 가격 전략을 구사하지만 시장에 많이 점유율이 낮고 지배력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격 전략을 쓰게 되고 묶음 가격 전략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묶음 가격 전략은 이렇게 도처에서 유형의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격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의 가격 전략은 어, 스키밍 프라이싱 전략과 페넬스트레이션 프라이싱 전략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스키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얇게 된 것. 스키미라는 것은 훑어보다 필요한 부분만 간추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층부 흡수 가격 전략 이렇게 얘기, 얘기하기도 하고요. 얘기의 요체는 뭐냐면 아주 고품질의 제품을 특정 대상만을 타겟으로 해서 팔 목적으로 시장에 내미는 가격 전략을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고 또 가격의 그 제품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유지해도 그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 기꺼이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때 구사하는 가격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컨대 걸그룹 중에서 작년에, 작년에 어떤 스타, 제이라는 스타가 갑자기 네, 선글라스를 냈습니다. B&E라는 n 뭐 모어 선글라스 제품을 냈는데 이 선글라스는 명품이 아니지만 아이돌 여자 스타가 만든 명품 브랜드다. 그 여자가 쓰고 있는 제품이다. 라는 것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가격이 제품일시 품절을 하기도 하고요. 가격도 또한 명품 가격대처럼 고가임에도 날개에 놓친 듯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스키밍 프라이싱 전략과 상대적으로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p e n 레이션 프라이싱 전략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랑 박리대매로 싼 가격에 많은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가격 창업 초기에 시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략입니다. 단기간에 시장에 침투해서 목표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은요. 대규모 시장이 있고 가격을 낮췄을 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을 낮추더라도 고기,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이 수익이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제품이 품질로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으로 차별화가 필요한 경우 등에 주로 활용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에 있는 제품이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하고 있는 경쟁자로부터 고객을 뺏어올 때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을 뺏어올 때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시장 침투 가격을 얘가요. 어, 태블릿 PC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땡땡이라는 중소기업 브랜드가 시장에 출시한 태블릿 PC를 사례로 들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인 삼성의 윈도우 위반 태블릿 PC는 가격이 60에서 80만원대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제품은 무려 가격이 20만원 내외 19만 9천원, 19만원대의 가격으로 시장의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고 품질 차이는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태블릿 PC 시장에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침투 가격 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장 침투 가격을 전략을 구사한 이후에 이 기업은 곧 아까 얘기했던 다른 골디락스 가격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사하냐면 이 가격 제품의 일정한 목표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10%를 목표로 했다면 10%에 도달했을 때는 가격의 저장 공간이나 램 메모리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하게 전략을 구사하고 다양한 그밖에또 묶음 가격 여기, 여기에 여기 나와 있는 태블릿 PC에 갖고 있는 부속기기들을 같이 묶어서 판매하는 가격을 구사하는 등 다양한 가격 전략을 함께 구사해서 희장에서 성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린 사례는요. 로스, 손실을 얘기하죠. 로스 리더, 리더 프라이싱 전략입니다. 손실을 감수하는 전략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특정한 제품에 대한 이벤트, 할인 한쪽 행사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가격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격 전략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매장 방문을 고객을 유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핵심 전략은 뭐냐면 내가 가격을 일반적으로 판매를, 판매할 때꼭 가져야 되는 가격 한선 이하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의 제품은 한두 가지 제품뿐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죠. 궁극적인 목적은 미끼 상품인 저가의 상품을 파는 데 있지 않고 그 상품을 구매하러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부대적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미끼 상품 전략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2007년에 현대백화점은 배추 파동이 나서 배추가 금추다! 한 포기에 무려 시중에서는 3천만 원이 할때 3천원에 판매되고 있을 때한 퍼기의 가격을 1,500원에 대규모로 할인한다고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50%나 50 낮아진 것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고객이 현대백화점에 배출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였죠 고객이 배출을 사러 오는 미끼 상품을 사러 오는 매장 진입로에 궁극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대적인 제품을 머천다이징을 통해서 쫙 진열해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배출을 사러 왔다가 그 밖에 있는 다른 제품까지 계속 부수적으로 구매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손실감수 전략, 프로모션 가격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감수 전략을 쓸 때는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전략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결국 그 매장이나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가격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어느 기간 동안 할 것이냐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손실감수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페이즈 아웃 프라이싱 전략입니다. 페이지아웃이라는 말이 철수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고객이 구매하지 않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철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전략은 주로 가전제품이나 첨담 첨담 제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격 전략입니다. 예컨대 어떤 특정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을 가진 신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기존 제품이 계속 판매된다면 신제품의 가격이 신제품의 팔로가 많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제품의 가격은 단종시키기를 원할 때 기존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신제품은 좀더 좋은 사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춘다든가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핵심 전략은 뭐냐면 단종 예정인 제품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사양이 나온 제품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의 가격을 절대적으로 다운시키지 않는 겁니다 흔히 디지털 제품이나 가전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다운되게 돼 있는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동일한 제품 동일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사양이 높은 신제품을 당연히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제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감소돼서 제품을 시장에서 처리하게 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때 쓰는 가격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애플사의 아이패드 가격 전략인데요. 기능적으로 훨씬 개선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가격에 제품의 사양이 더 높아지고 제품의 성능이 더 높아진 제품을 소비자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제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퇴출되게 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 말씀드릴 사례는요 우리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가격 전략이죠 그래서 보통 단수 가격 전략 사이클로지컬이니까 심리학적인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인데요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의 약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9자 가격대로 끝나는 제품을 구상하는 것인데요 여기도 보면 천원이 아니라 990원 또 여기도 보면 마켓 이름이 999 마켓이죠 이런 것은 소비자 가 갖고 있는 심리를 파악하는 건데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딱 10만원이다 5만원이다 오늘 나는 5만원이나 10만원 이상 가격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지 라는 심리적 가격 저항선을, 가, 저항선을 가지고 있다 그이 저항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깔끔하게 영어로 끝나지 않고 구 자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 가격 책정이 뭔가 모르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가격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시, 여태까지 가격 전략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런 가격 전략을 시행할 때 우리가 꼭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제품의 각 최적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설정한 이후에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을 보면서 기업의 목표에 맞춰서 기업의 전략에 맞춰서 아주 살아있게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진행되는 전략인데요. 이런 전략은 첫 번째, 사거라 전략을 시행하기 전에 가격 전략을 시행할 기간과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수익과 비교해서 기대효과가 세부적으로 검토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이런 가격 전략을 구사할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가격에 반응할 수요자가 존재하고 있느냐 민감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소비자가 실제로 내가 차별화 가격을 전략했을 때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반응이 이왕이면 즉흥적이고 변화의 폭이 커야겠죠 이런 것을 모니터 모니터링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을 시행한 이후에 수시로 그런 결과가 소비자의 수요 결국 마케팅은 수요 창출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즉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제품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으니 개량적으로 실증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격 차별화를 위해서 가격 차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았고 일반적으로 네가지의 유형의 가격 차별화 전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차별화 전략을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